네 안녕하세요 i m 2 툴입니다 어, 가게에서 드릴드라이버를 가끔 팔다 보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손님들께서 어, 자기 초짜라고 잘 모른다면서 드릴드라이버 사용 팁좀 알려달라고 하시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두 가지를 언급해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이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용이 다 끝난 다음에는 길이를 꼭 빼자 입니다 일단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길이를 드릴 드라이버에 어떻게 끼우는지부터 먼저 보여주겠습니다 넣고요 그 다음에 포워드 한 다음에 척을 잡고 딱 어느 정도 물리면 이렇게 척을 조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길을 넣고요 그 다음에 척을 그냥 돌립니다 돌려서 딱 어느 정도 딱 느낌이 왔을 때꽉 이렇게 조는 방법이 있고요. 요풀 때는요. 리버스 누르고 척을 잡고 요렇게 빠집니다. 그리고 하나 더. 이제 척을 잡고 그냥 풀면 요렇게 빠지고요 작업을 한 다음에 제가 앞에 보여드렸다시피 길이를 빼야됩니다 그런데 이제 현장에 계신 이제 작업하신 분들께서는 좀 요런게 귀찮아서 그런지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도 길이를 빼지 않고 요렇게 많이 두십니다 작업이 끝날 때 길이를 안빼고 이제 계속 요런 상태로 작업을 하면 어떤 불상사가 생길 수 있느냐 바로 길이가 척이랑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랑 척이 안 떨어진다고 해서 AS 받으러 오시는 손님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제가 앞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작업이 끝나면 이 길이를 바로 떼야 되는데 이제 안 떼고 계속 놔두다 보니까 요 길이도 철이고 그 다음에 요 척도 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요게 열탕과 냉탕을 계속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면서 굳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많이 딱 붙었다 붙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바로 A/S 받으러 오시면 됩니다. 그러면 웬만하면 그 기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클램프 있거든요. 그걸로 해서 딱 떼버리는데 괜히 이제 이 붙은 상태에서 이제 내가 어찌 해보겠다고 이제 요리조리 해서 잘못 되면 척까지 갈아야 됩니다. 두 번째 요건 제가 예전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드릴 작업을 할 때는 토크는 높이고 RPM은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 언급을 했었죠 카드 위에 해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특히 피삭제가 강할수록 RPM은 낮아야 됩니다 금속 절단기 RPM이 낮은 데는 다 이유가 있죠 이제 토크 RPM을 다 높여서 작업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토크도 높고 RPM도 높고 그러면 이 기계 안에서는 최대한 할수 있는 힘을 다쓴 거거든요 근데 작업을 하면 은 이게 제대로 해서 작업이 돼야 되는데 작업이 안 된다 그러면 이 힘이 앞으로 쭉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척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우리 흔히 보이는 일반 척 이제 내부 사진인데요 체크한 부분 보시죠 요거 색이 좀 바랬는 건데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무리를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어, 척을 교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될수 있으면 드릴 작업을 할 때는 토크는 높이고 이제 RPM을 낮추는 것을 이제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구요 다음에 봐요